아까 완전 틀리 죠？양쪽 과, 적 용이 된 상태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타일 랜드 암으 로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뉴타일 랜드 쇼핑몰에서 취급하고 있는 어, 트러스마스터용 튜닝용품인데요 트러스마스터 휠 제품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는 이제 TSPC에 이제 기본 포함되어 있는 어, TSPC 레이처 버전 은 어, 따로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TSPC 오픈 휠, 이런 식으로 제품명이 되어 있는데, 트러스마스터 휠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패들시프트 쪽이 좀 굉장히 장난감스럽죠, 트러스마스터 제품들이. 그래서, 이 클릭감도 좀 그렇고, 지금 이 제품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페라리 에드온 휠인데, 이것도 굉장히, 예, 패들 쪽이 장난감스럽고요. 요거는 이제 페라리 GT 이 핸들인데, 이것도 뭐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클릭감이 좀 장난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간단한 이 아이템을 준비를 했는데요. 트러스 마스터의 기본 휠들, 이 구조가 다 비슷비슷한 이 휠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는 그런 튜닝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부착을 함으로 인해서 패드시프트 이 감을 훨씬 더 경쾌하게 라고 할까요 묵직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쪽에 미리 붙여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이 원래 상태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파츠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순정 상태가 이런 느낌이 나고요 이걸 파츠를 붙이게 되면은 소리부터 완전히 틀리죠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되게 가볍게 좀 킹킹킹킹 소리가 난다면 이거는 찰칵 찰칵 찰칵하고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파츠입니다 트러스마스터의 a 드온 휠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T300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T300 베이스로 해서 페라리 GT라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페라리 챌린지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스파르코 P310 스파르코 R383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뭐 다양하게 핸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다 조금씩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전용으로 다 준비를 해 봤고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종류별로 요런 식으로 다 적혀있고요 지금 P310 이건 이제 TSBC 오픈에 그 T300RS 전용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있고요 안에 제품을 꺼내보시게 되면 은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는 파츠가 있고 이게 이제 자석입니다 네오디움 자석이 총 6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6개가 부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봉된 피스는 이거를 양면 테이프로 부착한 다음 추가로 피스로 고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동봉되 있는데, 뭐 굳이 피스는 안 쓰셔도 됩니다. 구멍도 약간 뚫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면 테이프로 일단은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제 뒤에 양면 테이프 보조지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는 순정 상태 스티커 붙어 있는 건 요런 요거는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뭐 이제 깔끔하게 떼시는 방법은 열풍기나 이런 걸로 열을 가하신 다음에 제거를 하시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냥 일단 스티커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뜯어내버리겠습니다. 자, 그냥 대충 뜯었어요. 그리고 이 패들이 이제 각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각도 쪽에다가 이렇게 일단 갖다댑니다. 그럼 찰싹하고 붙겠죠. 그다음에 그 각도에 맞춰서 그대로 밑으로 내리면서 중앙을 맞춰서 밑으로 내리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이 사이가 밀착이 될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기본적인 작업인데 끝이에요. 어, 여기서 피스로 고정을 하길 원하시면 은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홈이 두 개가 있죠 여기에 맞춰 가지고 좀 강한 전동 드릴이 있으면 은 그냥 바로 이거를 여기다 놓고 돌리면 은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동 드릴이 없으면 은 드릴을 구멍을 살짝 뚫어 주세요 살짝 뚫어 가지고 본체에다가 구멍을 살짝 내고 그 다음에 십자 드라이브로 돌리면 쭉쭉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뭐 굳이 양면이 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적으로 제가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키스를 사용해서 고정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완전 틀리죠 양쪽 다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총 6개의 자석이 붙어있는 상태가 너무 무겁다 아,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자석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약이 바뀌게 되고요 지금 안쪽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송곳 같은 걸로 살짝 눌러서 제끼면은 이 자석을 또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자로 자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맨 안쪽은 빼기가 힘들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빼면은 더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취향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붙이는 거는 살살 이렇게 갖다 대면은 착하고 붙습니다 너무 이렇게 세게 팍! 붙으면 이게 깨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외도 에뭐 3D 프린팅해서 출력해서 나오는 파츠들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의 독자적인 기술로 어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보통 다 자석이 안쪽에 패드라고부착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방식이 문제가 뭐냐면은 헤드를 때 이렇게 세게 넣다 보면은. 충격이 어가지고 자석이 깨져요. 네오디움 자석이 자력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자석 자체가 약합니다.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잘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력을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간단한 작업에 비하면뭐 개인적으로는 꽤 만족스러운 그런 튜닝 파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품별로 전부 다 트러스마스터 제품이라면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매 링크는 지금 이제 더보기란 보시면 링크를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 거기에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제품별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뭐 TGT 핸들 빼고는 다 등록을 해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혹시라도 없는 제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TGT도 조만간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TGT 같은 경우는 이 패들이 스틸이 아니라 알미늄이라 가지고 추가 파츠가 더 필요해 가지고 제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 새로운 제품 소개해 예, 봤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어,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